커피를 누를까? 아니야, 근데, 이제, 이제, 새벽, 새벽 6시에 됐기 때문에. 말이 안 통하잖아, 교육한다고.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땡큐. 고마워. 아. 아빠가 내이 같이, 같이, 같이, 지이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, 같이이 Thank you. Thank <laughs> you.